이 정도만 안으로 접어서 넣어주면 길이가 아. 맞을 것 같아요. 여기가 접는 게 불편하면 은 수선을 해주는데 수선도 해줘요? 수선해줘요. 수선해주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접으면 이거 내려오지도 않고 여기 네네. 바느질 선도 안 나타나고 예쁘기 때문에 안 해줘요. 이정도는 음.